이거는 우리가 숫자 운세다. 자, 이 수리사주에는 이것만 있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리사주고, 두 번째는 수리심리학이고, 세 번째는 우리는 숫자 운세. 이 크게 세 개의 분류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하는 것은 우리는 심리학적인 숫자 운세의 숫자 운세가 우리는 이제 있는데 이거는 순삭이 아까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런 뭐집 전화, 차량 번호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하면 하게 되면 이런 숫자와 이것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많다는 거다. 지금 심리학이 순사 심리학이 아니라 완전히 짬뽕이래, 짬뽕. 자, 그래서 우리는 심리학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인간에는 가장 중요한 게이 색상이 있어요. 색, 음악,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 행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자, DB는 우리 다섯 번째. 행운의 숫자다. 행운의 숫자라 해서 이것이 우리 인연법이라 했지. 이 행운의 숫자가 로또 복권 걸리 주는 거 이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거는 맞아요 이 행운의 숫자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과 내 인연법에 의해서 내가 이 숫자를 잘 활용하게 되면 상대방의 반응이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 내가 행운의 숫자가 3이라고 딱 나왔을 때 네. 내가 데이터로 간다 네. 어떻게 할까 알지 그거는 숫자니까 알지 자 그러면 예를 들게 되면 내가 행운의 숫자가 3이라고딱 하게 되면 둘이서 딱앉아갖고 만났을 때 연인들이 만났다 이 말이야 그럼 내가 행운의 숫자가 주도하려면 이 3의 숫자를 잘 활용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나도 커피 니는 커피 한개 남잖아 그럼 비슷해서 하나 이렇게 세계를 만드는 거야 그 요령이라는 거다 그럼 세계는 이 삶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어진 숫자가 떡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숫자가 내 이제 주어진 숫자를 잘 활용을 하게 되게 되면 내가 모든 행동하는데 이 아주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데 이 숫자가 딱 있을 때 지금도 어떻게 은행 그 국가 기관에 이거 발주하는 거 있잖아. 뭐 경매 뭐라 노 입찰. 입찰가는데 이거 지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날짜를 지키는 거예요. 공고 입찰하는 기간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치? 뭐 5일이면 5일 딱꽤 있으면 여기서 자기인데 제일 좋은 날짜이겠는 거야. 그리고 금액도 정해지지만 은이 금액도 그 숫자로는 꼭포함시켜거 그런데 거기서 효과가 있을 때도 많다는 거다. 자, 그래서 이 행운의 숫자를 우리는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응용하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행운의 숫자가.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연애할 때. 이 사람이 자꾸 만나는 게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 거딱 보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숫자만큼 내가 일을 저지른 게. 그 사람이 살을 좋아하게 되게 되면, 나, 나나놓고딱 살을 거리든지, 그치? 종이에 막 그냥 사짜만 계속 그리든지 싫어하는 거멋지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행운의 숫자가 있고 상대의 숫자 행운의 숫자도 있어요 내가 추진해 나가는 일은 나에 맞는 날짜도 마찬가지고 이 숫자도 마찬가지고 이거 잘정리 하게 되게 되면 이건 확실히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가 보면 있었고 그런 사람들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엄면을 지키는 건모른다 <웃음> 그래서 이 행운의 숫자는, 누구말 따는 행운의 숫자, 럭키 세번이다, 누구는진 <웃음> 꽃가갖고, 7777, 이거갖고 행운의 숫자, 이거 웃기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누구말 따는 6666이 어떻게? 해? 악마의 숫자다 해서, 그거 웃기는 이야기다잉. 모든 사람인데, 전 세계 모든 사람인데, 그것이 좋은 날이고, 그것이 나쁜 날이 그런 게 어디 있나, 세상에. 그죠 누구말든 나중에 태기를 한 보는 거한번 봐봐. 이날은 좋은 날이고, 결혼하기 좋은 날이고, 이날은 나쁜 날이다. 이런 날이 어디 있나. 전 세계 그러면 죽을 사람 하나도 없다. 좋은 날에 죽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렇긴 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해왔던 이런 수의 개념은 완전히 엉터리에요. 그러면 사람마다 이 숫자가 전부 다 다른 거야. 누구 말단은 일일이 좋은 사람이 있고. 사람은 그차 잘해 그지? 누구 말단 일일이 좋은 항상 일이 되게 되면 내가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삼 일이 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있고 어떤 사람은 또그그 그 달만 되만면 그 별로 안 좋은 날도 있고 그지? 그래서 이 숫자는 우리가 착하게 과학적으로 밝힐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 숫자의 법칙을 사용하다 보게 되게 되면 수의. 아주 어마한 그런 의미가 이런 기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있다는 것요 기분이라도 있다는. 응? 질문 응. 달력에 보면 30일이고 31일이 있잖아요. 응. 그러면 그거 만약에 일진으로 생각했을 때 응. 타로랑 틀리게 응. 그 순간생기는 그거를 합으로 사 사로 봐가지고 그거 사하고 다음 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안 되지. 자기 인연수, 인연수에서 탈 나락 보야지 그래서 인연수에서 나나갖고 굴을 보태가야지. 일부터 가게 되면 굴을 보태갖고 그 날짜가 좋고 나쁜 것을 우리는 평가를 해야지. <웃음> 아, 뭐 가르켜 줬는데도 그러나. <웃음> 가르케, 자꾸 그런 <그러지> 식하지 말고. <웃음> 가르켜 줬을 때는 항상 그것이 아니, 왜 오늘 가? 생각하다가. 오늘 날짜 생각하다가. 그래서 나중에 일진표가 딱 나와요. 나중에만 그런 거 필요한 사람. 내가 입찰이 필요하다. 이러면 나중에 일진표가 있어요. 이것을 딱, 딱 정리해갖고 딱인쇄시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거 딱 검색해갖고 스크린, 이거 스크린 사딱 해갖고 그 사람 이제 딱 주면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한 번으로 계속 볼수 있는 거잖아. 요 또 보고 또 보고 할 필요 없이 그거는 자기일진표가딱기지 되면 자기에 맞춰서 좋은 날 나쁜 날 있기 때문에 어떤 입찰이 공고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운의 숫자 이런 것도 우리는 어떻게 자기인데좋을려고 하면 어떻게 자, 자기가 자 3이 좋다 이러면 놀러 갈 때도 세명맞추지세명 초를 맞춰 가는 거야 4가 좋은 사람은 어떻게 네명 초를 맞춰 가는 것이고 무진데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낸데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을 이제 이렇게 주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행운의 숫자가 보기보다는 굉장히 이 많이 람이되고 지금 도 어떻게 그런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숫자가 9보다 커진 거는 인년수로 나눠갖고 버텨가는 거야. 나중 에 일진포에 보게 되면 그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일진포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일진포를 딱 빼가지고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휴대폰을 딱 받아갖고 딱 갖다 연인 하나면 돼. 그엄연나편하게 좋나? 그쵸?